나이가 젊으면 이게 깎은 듯이 이렇게 날씬하다가 서서히 군살이 붙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운동하고 덜 먹고 노력을 해도 이 군살이 떨어지질 않죠. 여성의 나이별 비만과 바디라인을 잠깐 볼게요. 노화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저하되는 자체가 노화입니다. 아디포넥틴은 역할은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네, 그럼 췌장에 관련 인슐린 췌장으로 분비돼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간에서 지방과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또는 분해도 합니다. 간에서 지방과 포도당을 분해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지방간이 보통 그 알코올성 지방간도 많지만 탄수화물, 당이 많아서 또 지방간이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증가를 했을 때는 지방 감소가 되고요. 복부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아디포넥틴 호르몬입니다. 자, 저하가 됐을 때는 다나성 난소증후군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대사증후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어 혈관 속의 문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들이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럴 경우에는 간에 지방간이 되거나 지방간의 그 간의 어떤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어 고도비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저하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젊으면 깎은 듯이 이렇게 날씬하다가 서서히 군살이 붙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운동하고 덜 먹고 노력을 해도 이 군살이 떨어지질 않죠. 군살이 붙어 있죠. 이제 아디포넥틴이 저하되면은 이 체지방을 분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비만에 추천하는 아로마테라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비만해지면 아디포넥틴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사 증후군들과 함께 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 추천하는 캐리오일은 호바, 골든, 아보카도, 그래이프시드 체지방에 가장 많이 쓰는 추천하는 캐리오일입니다. 에션셜 오일은 화이트 그리프프루 두 방울, 블랙페퍼 두 방울, 주니퍼벨리두 방울. 네. 고혈압이 있을 경우엔주니퍼벨리로 쓰시고요. 로즈마리는저혈압에 있을 때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패츄리 두 방울로 전신 관리하셔도 돼요. 호바, 골든 15ml. 아보카도 15ml, 그래이프시드 15ml에, 화이트 그래이프프루 두 방울, 그래페퍼프두 방울, 주지포벨리나 또, 로즈마리를 두 방울, 선택하셔서 두 방울요. 패츄리 두 방울 브랜딩해서 전신 마사지 할수 있어요. 전신 매뉴얼 테크닉 할수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어, 100ml 바디 오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호바 골든 30, 아보카도 30, 그래프시드 40ml 브랜딩 하시고요. 여기에 화이트 그래프프루트 7방울, 블랙페퍼 8방울, 고혈압이 있을 때 주니퍼밸리 8방울. 만약에 저혈압이 있을 때는 8방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페츄리 7방울 브랜딩해서 바디 오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어, 아로미 매직크림으로 브랜딩하겠다. 오일은 묻어나니까 크림으로 바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50g 50g 아로이 매직 크림에 화이트 그래프 푸르 4방울, 블랙 페퍼 4방울, 주니퍼벨리나 로즈마리 3방울, 패출리 4방울 브랜딩해서 바디 크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복질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10ml 공병에 화이트 그래프 푸르 25방울, 블랙페퍼 25방울, 주니포베리나 로즈마리 둘층에 하나 선택해서 25방울, 패츄리 25방울, 총 100방울 브랜딩해서 와인 10ml에 8방울 넣고 입욕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